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광명시민체육관에 왔는데요. 아, 여기는 진짜 언제 와도 이 드넓은 대리석 바닥이 너무 좋아. 아,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제가 저번에 광명시민체육관에서 한번 보를탄 적이 있었는데 그 컨텐츠를 보고 아마 여기 로컬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무대가 있는데 이 무대 뒤에 레일과 벤치가 있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한번 보러 왔어요. 아, 잠깐만. 저기 있긴 있어. 저기 있긴 있는데, 아, 뭐 어, 예전에 봤던 그 기물이었던 것같아 저기 보이죠? 저기. 근데 레일, 아, 레일이 이거구나. 이 엄청 두꺼운 거랑 저기 벤치가 있네요. 이거를, 이걸 한번 꺼내서. 아, 혼자 꺼내, 혼자, 꺼내, 혼자 꺼낼 수밖에 없네. 일단 꺼내서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 흑영구역 쪽에 있네. 엄아 어, 그래도 레일 하나랑 벤치 이제 펌박스로 탈수 있는 벤치 하나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대박인데요. 지금 여기 스팟에서 이 기물들이 기물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드 탈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 감사함을 느끼고 암묵적인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타시는 분들한테 해가 안 되게끔 타고 제자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관리자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뭐 트러블 없이 잘 운영하면 이곳에서도 꾸준히 이제 보드 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벤치까지 꺼내서 타고 정리하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좀 레일만 좀 타보는 걸로 이거 레일 높이는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야 한 스케이트보드 정 가운데 정도 오는 좀 높이여가지고 파크에서 타는 턴박스 높이 정도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편이라 초보자들이 도전하기 쉽지 않고 또 알리가 어느 정도 타는 분들이 연습하기 좋은 높이가 고 일단 길어서 엄청 마음에 들는어 많이 안 탔나봐 엄청 거칠어 이. 그라인드가 거의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왁스도 칠은 많이 그동안 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요어 그래도 면은 슬라이드가 잘 되네. 길이가 길어서 중간에 여기 이어 붙였는데 아친건 아니고 이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단차라고 해야 되나? 여기 오차가 살짝 있어서 그라인드 같은 거할 때는 여기가 살짝 덜컹거려. 이렇게. 왁스같이 잘 미끄러지는 거를 좀 칠하고 보드를 타야 될것 같아요 이위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올라가는 건 뭔가 덜컹 거린다 뭐잘 타면 뭐 이런 거안 따지지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보드탄 보람이 있네 알리가 자세가 좀 괜찮지 않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요 바로 보드 슬라이드? 보드 슬라이드? o h o h 아니 타긴 탔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아 진짜 백사이드는 전체적으로 다 미완성 백리 백사이드 디제스터 그냥 그라운드 플립 같은 거는 백사이드가 그래도 괜찮은데 아 이거 느낌이 제대로 오지 않은 거같 일단 타긴 탔는데 아 이것도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네 레일이 좀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레일만의 또 장점이 있어 두꺼운 레일에 보드 슬라이드 할때이 접지 면적이 넓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설수 있게 되거든요 더 좁은 레일에 비해서 처음에는 뭐 렛지에다가 거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넓은 레일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연습하면 올라섰을 때이 달그닥거리는 게 바로 느껴져서 밸런스만 잘 잡으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레일은 거기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펌 박스처럼 세집트 그라인드를 한다거나 이제 펌 박스 트립 같은 거할 때도 이 두꺼운 레일이 뭔가 좀 얇은 레일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단점이라고 꼽자면 우리가 이제 레일이 이제 파크만 있는 곳에서 타는 거면 문제는 없는데 다양한 곳에서 살 때는 이 얇은 레일이 보통 많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올라탔을때이 발목으로 이제 텐션감을 조절해 가면서 밸런스를 또 잡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데 넓은 거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얇거나 전형 레일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저는 이런 거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보드 타기에는 오히려 이런 게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광명이 또, 또 이런 레일이 있어서 일단 좋네 무게건도 있어 두꺼운 레일일수록 얘는 좀그 중간에 접지하는 것 때문에 좀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박스 트릭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 발이 빠졌네 안 빠진 게 아니고 휠이 올라왔구나. 할 때마다 여기가 계속 벌어져,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 이거 맞춰주고 다시 시도해야돼 자 아. 어쨌건 이렇게 넓은 대리석, 넓은 장소에 장애물만 있어도 엄청 여러 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일이긴 하지만 뭐 장애물 관리로 넘는 거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은 보드 슬라이드. 근데 여기는 또 벤치까지 있으니까 또 다음에 와서 벤치 트릭도 같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레일과 벤치를 연계해서 같이 보드 타면은 더 재밌고 또 다양한 모습이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째비기기가 좀 자연스럽게 탄것 같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째비기를 알려줄게요. 째비기를 잘 하면은 랜딩 확률이 높아져요. 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또 광명 시민체육관에 와서 레일, 레일과 이제 벤치 있다는 정보를 있어가지고 또 보드 타봤는데, 아, 여긴 정말 좋은 것같아 혼자 탔지만 외롭지 않아. 오늘 레일과 함께 정말 열심히 탔어. 아,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안 찍었네. 여기다가 내가 방치하고 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이제 다시 레일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겠죠? 제자리에 뒀고 여기 안에 보니까 저 벤치가 더 낮아 레일보다 저거는 다음번에 왔을 때 타보면 될것 같아요 케이트보드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안목적인 그런 매너 매너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이 스팟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서로서로 서로 잘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물이더 생기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아니야 아니야, 말을 다시 해야돼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유지되고 꾸준히 보드 탈수 있게끔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파이파이